개역개정으로 적었는데요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예정하신 것이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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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 정말 신약, 신약에서는 그것을 명명백백백 보여주셨고 구약에서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사실은 구약은 신약을 위한 외표입니다 구약에 어떤 예표가 나오죠? 자, 하나님이란 존재가 계셨죠 지금도 계십니다 앞으로 영혼이 계실 거예요 그 존재가 계셨죠. 그 존재가 뭘 하셨죠? IM 대나임이라는 LOHIM이라는 존재가 이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자 창조라는 그 비고드가 나와요. 하나님 창조. 그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와요? 죄를 범하죠.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하죠. 배반 사건이 나와요. 자. 배반, 반란이라는 용어를 좀 기억해 놓으세요 자, 하나님이 있었고 창조가 있었고 배반, 반란 사건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어떤 게 나와요? 출애굽을 보면 구출, 구원하는 사건이 나오죠 구출이 나오죠? 구출 작전 라이언 일병 구하기 작전인가요? 그 비슷하죠? 구출 작전이 나오죠 자. 그 예수님에 대한 예표로 뭐가 나오죠? 어린양의 피. 자, 그 피를 받는 집들은 죽음의 형들이 다 지나갔죠. 자, 자 구출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죠? 본냥 고향, 고향이 나오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고향은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자, 유감스럽지만 그그 출애굽한 백성 장정 6 0만 중에 몇 명만 고향에 돌아갔어요? 두명 돌아왔어요 그걸 기억을 하시면서 신약을 보셔야 돼요 그걸 기억을 하시면서 꼭 신약을 보셔야 돼요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지만 종국에 우리의 본향 천국, 해분에 이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라 거예요 <웃음> 확률적으로 0.0001% 정도 되죠 예, 퍼센트예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보는데 우리 목사님에 따라서 이제 키워드가 다른데 여러분이 이제 저는 굉장히 키워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세 전에 우리 구원받을 자를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어요? 예정하셨어요, 예정 그걸 인간은 알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3차원적인 존재고 하나님은 무한대 차원의 존재예요. 우리가 4차원적인 사건을 경험해도 우리에게 너무나 신비롭죠. 근데 무한대 차원에 계신 분의 그 모든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그분께서 왜 그게 가능하죠? 우리가 인간 요즘에 철학자들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데 하나님 자유의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인간에게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렇죠? 자.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분의 예정에 따라서 그분의 작정하심으로 작정하심으로 그분의 예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대로 우리가 창조됨을 받았죠 자 여기서 경륜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경륜이라는 게 뭐예요? 영어로 dispensation이죠 자, 헬라우로는 오이코스무스 뭐냐면 가정의 법이라는 거예요 노무스가 법이죠 노무스 오이코노무스인데 뭐냐면 가정의 법, 나 가정의 경영 세계의 경영, 우주의 경영 이 우리의 구속 역사를 다 경영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구속사에 관련해서 모든 그런 계획을 그 경영하신 것을 포괄하는 말이 경륜이란 말이에요 자, 경륜 자그 경륜대로 예정을 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반란을 일으켰죠. 배반을 했죠. 배반. 배반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배반한 인간들을 구출하신 거죠. 구원하신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참으로 구원하던 사람들은 적죠. 근데 그것을 성경에 좀 이렇게 신학자마다 다른 이야기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는 예정받은 적이 없다고 라 단호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제부터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업에 들어가는데, 말씀에 들어가는데, 깊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우리의 조직신학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대로 이해를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키워드, 자 뭐죠? 하나님, 따라, 하나님, 따라 해보세요. 창조. 다음에 배반. 배반. 죄죠, 죄. 배반. 그리고 구원. 그리고 고향. 고향은 천국이죠. 이 키워드를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해야 될거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밖에 없다니까요. 이런 폐역, 무도한 인간을 하나님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은 감사밖에 없어요.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올 우리가 사실은 실황 영어기보다는 성경의 영어로서 우리가 오늘 영어 개념 확인들을 해보겠는데요. 작정이 영어로 뭐예요? 예 비슷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그건 애정입니다 프레데스테이션의 애정이고 작정이 뭐예요 디크리죠 어떤 그 선포와 비슷한 건데요 자 하나님의 작정하면 영어로 읽어볼 거예요 the decree of God 자다 함께 시작 예 좋습니다 자 뭐냐면 3일째 하나님이 장래에 일어날 모든 일을 영원 세계에서 미리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정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자, 그걸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예배수소 1장 12절을 다음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오늘 그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이 비슷한 말씀을 읽었을 거예요. 그 동일선상에서 1장 11절째로 하나님께서 영원 세계에서 미리 다 예정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결정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 수는 없어요. 자, 자그 다음에 예정이 뭐라고 했어요? 예정. 영어로? 아까 알던데 여기. predestination. 자, 하나님이 영원 세계에서 도덕적 피조물, 누구죠? 천사와 인간이죠? 도덕적 피조물들의 운명을 미리 정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알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유 의지대로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선택이 있어요 일렉션 선택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도록 미리 정하고 유기, 리프로베이션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지옥 영벌을 받기로 미리 정한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선택과 유기를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중예정이라고 하고 있죠 따라 이중예정 자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상 그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상에서 우리의 인지능을알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을 보면 끝까지 예수님을 구조로 인정 안 하신 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을 보면 그럴 경우에 우리가 아, 이 진리의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온갖 악행을 일삼고, 자 죽을 때마저도 예수님을 믿고 간다고 해도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자, 자 여기서 선택과 여기는 인간이 알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자 말씀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8절을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여기서 그 택하다는 말이 에클레고어나 영어로 추수인데 헬라의에 보면 문법이면 중간태가 있죠. 뭐죠? 중간태는 뭐예요? 수동태, 능동태가 있죠. 수동태, 능동태는 학생들이 잘 아시죠. 중간태가 뭐예요? 자, 수동, 능동태는 뭐예요? 주어를 주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수동태는 목적어 같은데 초점이 맞춰져 있죠. 중간태는 뭐냐면 주어가 주어 자신을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중간태예요. 여기서 여기서 일반 형태를 현재태나 이걸 쓰지 않고 중간태를 썼다 이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창조자가 이렇게 하는데 피조물이 시비 걸수 있어요? 뭐 없죠. 자, 하나님이 주어 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하는 행동을 나타내는 게 중간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여러분. 헬라우를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이런 문법은 영어 문법이 없어요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9장, 에베소서 1장에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좀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8장 여러분이 나중에 8장 9장 에베소서 1장은 별도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로마서 8장은 중요하기 때문에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라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여기 중요한 부분을 좀그 가지고 넘어가는데, 우리 성령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 여러분이 주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11절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잠시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야 되고 그 영이 없으면 여러분이 구원 받은 자가 아니에요 예정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예정된자들은 뭐죠? 여러분이 침례받을때 목사님이 그런 질문 하시지 않으시던가요? 예 고난도 함께 받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자 18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이제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아, 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또 미리 정하신 자들 하나님의 예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31절 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적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여 의롭다 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여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라. 다음 결격했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수 없으리라. 예, 맞죠. 하나님의 착하신 자들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뭐가 끊을 수 있죠? 죄, 죄, 죄. 죄가 그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예정론을 악용으로 해가지고 한번 구원 받은 자들은 봐라 영원히 못 굳는다 이거 전체적으로 보셔야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제함이 없고 성령의 법이 다스려야 돼요 주 안에 성령이 있지 않냐 하면 여러분의 구원이 없다니까요 성령이 내재하셔야 되고 이러한 자들을 우리의 택한 자라고 해요 택한 자라고 해요 자 택한자라고 해요 자, 그래서 택한자들은 말씀을 잘 들어요 학생들 음. 자,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로마서 8장 9장 예배서 1장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그 배경들 또한 읽으세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택한자들한테 죄의 법에 있지 아니한 자들 여전히 숨 있는다면서 온갖 세상의 근심 걱정 다하고 죄악들 하는데 그게 이 말씀이 적용될 거야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주의 예정을 악용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주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사셔야 됩니다 아멘 자 여기에 또 하나님의 예지라는 게 나와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방금 전에 읽었어요 자 하나님의 예지는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일을 동시에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예지라는 거예요 포날리지라는 건데, 그 헬라어로 프로에그노인데, 이미 안다는데, 여러분이 방금 전에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을 읽으셨잖아요. 자 미리 아신자, 미리 아신자 할때 28절에 미리 아신자 할때 미리 알다는 라게프로에그노라 따라해 보고, 프로에그노. 자, 이것은 미리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과거, 현재를 다 아세요. 이미 뜻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뭐죠? 그 하나님의 그 타임 테이블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타임 테이블로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미리 예지하셨기 때문에 그 방향대로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 백성이 돌이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예지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아멘.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 한번 펴 볼까요? 베드로전서는 야고보서 다음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자, 프로에그노란 동사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길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 대부분의 우리 이 서신설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택하신 자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아멘 그걸 보시고 성경을 해석하셔야 돼요 자 모든 사람들이 구원 받기를 원한다 할때 여기에 모든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웃음> 그렇죠? 이걸 막정형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예지한 미리 아는 자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자. 자 여기 보면 한 가지 좀 확인해 봅시다. 자, 그럼 프리데스티네이션 이게 과연 페이탈리즘인가? 자.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예정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지식, 사랑 등에 근거하고 하나님은 예정의 성취를 위한 방편들도 제시한다 다음 하나님의 예정은 목적 달성을 위한 여한, 동기, 방편, 상태, 자유의지 등을 포함한다 셋째 하나님 명령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한, 동기, 방편, 상태, 목적, 자유의지도 다 부인한다 넷째 운명론은 인간의 도덕적 책임을 인정하려 하지 않으며 오히려 절망을 자청한다 그쵸? 운명론의 대부분이 책임 회피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예정론은 책임 회피 아니죠 뭐예요? 심판이 있요 심판이 여러분 몰카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의 사생활을 쭉 찍고 있죠 근데 자, 거기, 그거와는 비교도 안 되게, 하나님께서는 아마 여러분이 심판되어 있을 때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순간 다 보여주실 거예요. 그 심판을 피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운명론에 절대, 절대 여러분이 매달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운명론의 대표적인 게 사주팔자죠. 그, 이제 사실은 이제 저의 그 어머니가 거기에 정통하신 유학자 자녀였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유학도 학문이라 나중에는 점괴를 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이제 권사님까지 되셨는데, 제가 질문을 했죠. 그, 하나님과 이 잡귀가, 마귀가 뭐가 다르냐 물어봤는데, 마귀는 미래를 바꿀 수가 없대요. 운명론자 거예요. 그렇죠. 개들한테는 운명론이에요. 왜? 개들은 소망이 없어요. 개들은 지옥행이잖아요. 이미 정해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미래를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바꾸는 것 자체도 주님의 예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혹시 운명론에 잡혀 있다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정론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지예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역동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우리의 관점으로 이걸 보면 안 돼요 자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의 입장에서 예정론을 잘못 믿으면 운명농자가 돼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관점에서는 저기 4차원 이상이 역동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해 하시면, 있다면 절망해 하지 말고,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붙잡고, 그 미리 아신 예수님을 붙잡고, 여러분이 그 역동성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근데 또한 그 오해가 있는 게, 예정결이는 하나님의 공의에 반대된다. 과연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는다고 불평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가 있으신 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알미니안 알미니안 주의가 그 원래 알미니안이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를 했어요. 그게 문제가 됐을 수도 있어요 인간도 자유의지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비견될 수 없는 자유의지가 있으신 분이라니까요 자, 근데 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된다. 어떤 빚을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자꾸 인간의 관점에서 철학들은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자, 그다음에 하나님은 정죄에 있어서 불공평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많은 무리를 정죄하는 것에 대한 조소보다 오히려 일부를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하나님 구원하는 것을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택자들에게는 사랑, 공의, 를 자비를, 부택자들은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모두 전시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 신학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헬라의 이원론이 들어가 있어요 성과 학 하나님의 악도 찬조였대 그렇지 않아요 다음에 어떤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자꾸 이런 걸로 지금 매칭을 하려는 이원론이 있는데 아니요 이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이것들을 몰아내야 돼요 자 하나님은 정말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왜 인간이 하나님을 닮게, 닮도록 창조가 됐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아래에 있는 거고 거기에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역동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교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공의에 반대되지가 않고 하나님의 예정교리가 우리가 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면 안 되고 구원을 구원을 이제 심플리파이하는 그런 도구가 돼서는 절대로 안 돼요 구원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자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그쵸? 자 근데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건 없어요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예정론을 악용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예정과 전도 문제 자 사람은 누가 구원받기로 선택감을 받았는지 알 수가 전혀 없어요 없어요 몰라요 자그 구원 그 열정적인 어떤 장로 권사님이 온갖 모든 구진을 다하던 분이 죽을 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가더라 이런 간증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과 명령에 순종하여 전도하는 거예요. 자, 제가 그 예전에 학생 때 어떤 아주 열정적인 후배가 신하게 열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게 말이 되냐? 예정받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말이 되냐? 예, 나중에 자살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타깝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예정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때를 얻든지 뭐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셔야 돼요. 말뿐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위로도 복음을 증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구원의 방편까지도 예정이 포함시키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전도한다. 우리는 구원을 위한 전도의 도구들이다.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로마서 10장을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핏박기였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사형감에 해당됐어요. 그걸 아시고 말씀을 보세요. 자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줘야 되는 거죠. 복음 전해야 돼요. 아멘. 자, 근데 여기 보면, 신학을 약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중요한 교류이기 때문에 자 칼빈주의의 오대 교류가 있고 알미니안주의의 오대 교류가 있어요 사실은 칼빈주의는 이제 장로교가 많이 따르고 있죠 알미니안주의는 이제 감리교가 많이 따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칼빈주의의 5대 교류를 뭐라고 하죠? 튤립이라고 하죠? 그 영어에 전적 타락의 T, 무조건적 선택의 U 그 다음에 제한 속죄 (Limited Atonement)의 L, 다음 불강력적 은혜 e c r e s i a s t i c a l Grace)의 I, 성도의 견인 의 (Perseverance of the Saints)의 P에서 튤립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알미니안 그 어떤 켈빈주의 5대 교리는 하나님의 어떤 전적인 그 선택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고 알미니안주의는 자유의지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보면 자 여러분이 한번 보면 자 인간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물론 우리가 우리가 주님이 불렀을 때 초청에 응해야 되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건 너무나 작은 거고 주님께서 기회를 주지 않으시면 그 눈꺼풀을 벗겨주시지 않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응한다는 거죠 응하냐는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의 비늘을 벗겨주시지 않았다면 그가 나아갈 수 있냐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의 그러한 무조건적인 선택이 없었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그 사도바울이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제한 속죄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게 알미니안주의는 어떤 일반 속죄 또는 보평 구원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얘가 이것이 잘못 발전해서 된게 뭐죠? WCC죠. 종교 통합으로 가버렸어요. 이게 원래 의도는 그렇지 않았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우려가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예정이 우리는 알수 없지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불가력적인 은혜인데, 알미니안 주위에서는 은혜는 불가력적이 아니라고 그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성도의 견인 부분은 이제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요. 은총으로부터는 타락할 수 있다고 라 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사실은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관점에서 신앙은 상실될 수 있다고 라 봐요 근데 이것을 악용해서 성도의 견인을 악용해서 뭐죠? 한번 믿으면 <웃음> 끝까지 주님께서 책임져주신다 어떤 근거로? 근거가 없어요 사실은 자, 한번잘 믿으면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순정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성도의 견인이 있죠. 자, 그러나 이걸 악용해서 그한번 믿으면 끝까지 구원받는 것은 이제 이걸 악용, 성도의 견인을 악용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칼빈이 20대에 제수를한 겁니다. 자, 자 사실은 또한,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인간의 자유 의지만은 선을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지만,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자유 의지는 전적으로 부패되고 무능하여 불순종과 반역 그리고 악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죠. 예정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정말로 어떤 더 깊게 들어갔을 때, 아, 이런 신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했구나. 그런데 어떤 게 약간 악용 소지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라는 뜻에서 이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자 하나님의 작정 영어로 작정이 뭐죠? 디크리죠 디크리 디크리, 디크리. D C R E 입니다. 자 구약과 신약이 나오는데 예 구약과 신약에는 이제 구약에서 나오는 게 야츠 바람 읽어볼까요 시작 야츠 바르 신약은 말레나 많이 나오는데요. 자, 따라해보자. 불레, 델레마, 프로데시스, 프로오리스모스, 프로그노시스, 유도키아, 에크로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좀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중요 부분 한 것만 좀 적어봤습니다. 다음에, 아야츠는, 결정의 개념으로 사용됐다 다음에 바르는 선택하는 개념으로 사용을 했고요 불레는 뜻과 의지 도모 다음에 델레마는 자원적 의지 프로데시스는 미리 정하신 목적 뜻 프로오리스모스는 예정 미리 정하심 프로그노시스는 예지 미리 하심 유도키아는 좋은 기쁨 좋은 의지 에크로케는 선택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이래도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 안 하실래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조직신학은왜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려고 있어요 체계적으로 복음 전하려고 있는 거고 정말 이런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우리가 이러한 성경을 고찰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를 하셔 가지고 이제 그 어원의 의미까지 좀잘 아셔서 복음을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작정의 근건데요 자 디크리는 외우세요 D-E-C-R-E -E. The Ground of Decree인데 이사여서 48장 10절로 1 1절로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보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지혜와 거룩하신 뜻에 근거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있으세요 하나님의 자유의지대로 이 세상 만물을 운행하신 거예요 자, 자두 번째로 사도행전 2장 23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래하신 대로 내준바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바아 죽였은 하나님의 예지의 근거. 자, 프로그노시스라고 합니다. 예지는. 예지가 뭐라고요? 프로그노시스. 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예지에 지금 근거를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예지는 우리 인간에게 역동적으로 보이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예지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는 절대로 미래를 미리 못 박아두시는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못 박아두신 거죠 인간의 관점으로는 미래가 역동적인 거예요 자시편 135편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 모든 기쁜데서 다행하셨다 도자 여기서 저는 분명하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자유의지가 있으시다는 것을 인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죠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 없이 인간의 자유의지만의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또한 선을 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자유의지에 도움이 없이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저는 회의적이거든요 그의 도움이 뭔가? 그의 도움이 뭔가 뭐죠? 불씨를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작정의 특성들을 보면 자 작정은 단일적인 거예요 자 특성들의 캐릭터리스틱스인데요 성경이 하나님의 작정을 단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1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한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테 희카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증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서게하려 하사 예, 단수로 했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불변적이에요 작정은 변하지 않으세요 말라기 3장 6절을 읽,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자그 다음에 영원적 이터널하는거지 영원 속에서 이미 계획과 결정이 되었죠 다음에 중요한 게 이 하나님의 작정이 효과적이라는 거죠. 자, 이펙티브인데, 한 번, 저기, 한번 읽어주실까요? 이사야 14장, 24절, 시작. <목소리> 근데, 요께서 맹사에 이르시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룰. 10편, 33편, 11절, 시작. 예, 그러죠. 하나님의 이 작정은 효과적,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어떤 힘이 없는 나라가 강대국들을 중재를 한대요. 그게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아, 대학생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초등학생이 중재한대요.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효과가 있으려면 강대해야죠. 자, 두 약소국이 싸워. 강대국이, 야, 너 싸우지 마. 그래야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강대국보다 더 힘이 있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을 선포하신 것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처한 현실이 이 조직신학을 너무 잘 이해하게 해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작정의 범위는 자 보면 한번 볼게요 하나씩 자, 우주는 하나님의 전능에 의하여 안정되어 있다 국가들의 환경, 사람들의 수명, 사람의 행위들, 믿는 자의 구원 그리스도 왕국의 건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작정의 범인데요 요한계시록 11장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 11절인데 11장 15절부터 12절 1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노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잔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예. 자 그리스도 왕국 건설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디크리 하신 거죠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7자를 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자를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예이 구원이 만세전에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의 관점에서 역동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전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엘엘리온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지, 예정하신 것이 우리한테는 역동적으로 보여요 자그 다음에 사람의 행위들을 볼까요? 예배소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10절 자, 에베소서 2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의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렇죠. 하나님이 전에 다 예비를 하셨어요. 자, 우리는 선하게 창조돼 있으니까 선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시편 119편 펴 보겠습니다. 10편 119편 89절로 91절을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하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싸우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마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닥이니라 자, 이 하나님의 그 전능을 이렇게 작정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그것대로 이 우주만물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아멘 자 이해가 됐습니까 자 하나님의 예정으로 좀 가보면요 프리데스티네이션 근데 이 선택의 종류는 민족, 직무, 구원을 위한 선택이 있어요 자 오늘 정말 그 예정에 대해서만 다루니까 어, 완전히 예정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신 분도, 이 부분이 있어요. 자, 오늘은 완전히, 근데 하나님의 자유의지, 하나님의 자유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오늘은 좀 알아가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아멘. 자, 민족적으로 선택을 했대요. 신명기 43장 7절을 가보겠습니다. 5년,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이걸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제가, 아, 여러분을 제가 시험하기도, 역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훌륭하십니다. 예, 제가 여기를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자, 4장 37절 아닙니까, 혹시? 예, 그쵸? 신명기 4장 37절을 좀 펴겠습니다. 사장 37절 시작요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예, 자, 민족적으로 선택을 하셨죠. 왜? 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데리고 나오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직무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사무엘 상을 보겠습니다. 사무엘 상 10장. 10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직무적으로 왕을 하나님 선택하신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14절 시작 창함을 받은 자는, 만... 만... 만... 자는 예 이게 우리 영계의 현실입니다 창함을 받은 자들은 많대 어, 택함 받은 자는 적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저와 한 지난 1년간 성경 개관을 공부를 하셨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여기저기 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구약과 신약이 일치된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걸 이제 쉽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5절. 자, 로마서 1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 시작. 그런즉 이야가 제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예,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마지막 대죠. 더구나 남은 자가 아주 중요해요. 우리는 모두 남은 자가 되자고 했던 걸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신약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들어가는, 들어가도록 쉽게 안내하는 것들인데, 그것 중에도 특히 거기에 대해서 안내를 잘 해주신 분이 요한이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구약은 어떤 글들이 있죠? 어떤 성경이 있죠? 구약에서는 레이기와 신명기가 있죠. 우리가 성경에 접근하려면 레이기 신명서, 신명기들을 우리가 또잘 알아야 돼요. 아멘. 신명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정 그 선택의 특성들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의해서 그 선택이 되었고, 하나님의 예지에서 근거가 있다는 걸 지금까지 말씀드렸고 창세전에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선택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자, 1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 그렇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선택이 된 거죠. 자, 예수님이 자,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굉장히 제가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성경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예수님이 본인을 표현하실 때, 뭐라고 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뭐예요?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자 사도행전 4장 12절로 한번, 대못을 한번 받겠습니다. 사도행경 4장 12절을 펴보세요 자, 사도행경 4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자 누구를 믿어야 돼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왜 제가 이 말씀을 2000년 전이라고 모을 받고 있을까요? 요즘에 이상한 종교들이 인디언 사회에 대해 예수가 나타났다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서 자 어떤 사람을 믿어야 돼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선택은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 선택이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이에요 사실은요 자. 자,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저 골로새서 다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 처음부터 택하신 거죠. 자 디모데후서 디모데는 그 후에 있습니다. 1장 9절.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예. 그래서 뭐예요? 무조건적으로 영원 전에 택하신 거예요 자, 선택은 온전히 하나님의 유효적 은혜죠 은혜 뭐예요 은혜? 우리의 공로로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자랑할 것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 공동체는 세상에 자랑, 뭐, 이런 것들을 세상에 자랑한 게 아니라 우리는 만날 때도 예수님만을 자랑해야 돼요. 자, 은혜가 헬라우로 뭐죠? 카리스죠, 카리스. 자, 마지막 때 보니까 선택받은 자는 큰 무리가 있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7장 구절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업과 어린 양에 서서 예 아마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공중잔치에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과 온 족속에서 그런 많은 무리들이 정말 이렇게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렇게 어린양 앞에 나올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예정 선택의 목적은 자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까 제가 중간테를 보여드렸죠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사는 것이고요 자 보면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계신 엎드려 얼굴을 하나님께 경배하며 자 예배소서 1장 6절에도 그랬고 계시록 4장 11절에도 그랬고 예정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주어진 거고요 두번째로 뭐죠? 우리 피택자의 구원을 위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아까 보았나요? 마태복음 22장 14절을 한번 펴보세요 자, 아까 보았습니다 다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저거리라 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정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정의 목적은 선택의 목적은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 함께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곧 그들과 함께 우리의 주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한다고 나와 있죠 자, 이러한 선택의 목적을 우리가 잘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예정에서 생각해 볼 이슈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아까 그 제가 로마서 9장을 이제 8장, 9장, 에베스 1장을 잘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9장에 가보면, 자, 로마서 9장을 한번 가볼까요? 자 로마서 9장의 6절, 6절 9절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사라에게서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1 0이로 13절을 여러이이 한번 읽이주세요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에이에이 시간에 이에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시이 야곱과 사랑하고 예선는 미워해선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는 이라 자 여기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왜 야곱을 택하셨을까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결론을 맺지 않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자 출애국기 33장 19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모세게 이르시되 내가 긍일의 여길 자로 긍일의 여겨 불쌍의 일자로 불쌍히여기이라 하셨으니 자 하나님의 조건인 거죠 17절에 보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위해사신 거죠 20절로 24절을 보면 자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기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극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자 그렇죠. 하나님의 이건 주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 만 헷갈리지 않으세요 아마 우리 성도분들은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교회 내에도 많은 염소들이 있죠 교회 내에도 많은 가라지들이 있어요 그쵸?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의 비유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지나 염소를 쓰세요 왜? 주의 택한 자들을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쓰세요 언제 청소가 일어나죠? 마지막 심판 때 그렇죠.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주의 목사라 하지만 사실상 염소인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임을 받고 버림을 받는 거죠. 이 설교를 들으신 우리 목회자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쓰임을 받고 버림 받으시면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사실상 자 감리 그 알미니안 주의에서는 염소를 구원을 잃어버린 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장로교, 캘빈주의 자들은 이 설명을 잘못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염소들은 구, 선택받은, 예정된 받은 적이 없는 존재들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로 가면 이, 감, 그 캘빈주의나 알미니아주의가 한계를 느끼는 사실 아니에요. 그 주위로 보면 그런데 성경으로 보면 이 염소들은 선택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마치 선택받은 자처럼 살았지만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과 환란이 신앙을 잃게 하는 게더 강하게 만들어요. 그럼 뭐가 어려운 거죠? 물질적인 어떤 육체적인 쾌락이나 돈이 넘쳐 이런 게 신앙을 더 잃게 만들고, 어, 더 많은 교회들이 타락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핏박 가운데 있는 지역은 교회들이 더 튼튼히 세워나가는 거죠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를 원하신다 디모대전서 2장 4절을 펴보세요 예정은 틀렸어요 디모대전서 2장 4절을 펴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자, 2장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웃음> 그쵸? 누구예요? 예수님을 아는, 믿는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이 구원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중에도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 장로교, 켈빈주의 표현을 빌리자면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크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관점에서도 예정되지 아니한 가라지드나 염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 의지인데 저는 이걸 이 비유 자체가 좀 넌센스 같아요.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있고 하나님의 자유 의지도 있으세요. 자, 근데 인간의 자유 의지를 너무 강조하면 뭐가 돼요? 인본주의가 돼 버려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으세요. 굉장히 크세요. 근데 인간의 자유의지를 없애버리면 뭐죠? 인간이 로봇가되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걸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러나 다 해주십니다. 구원에게도 다 주세요. 바울의 눈꺼풀을 벗겨주지 않았다면 바울의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눈꺼풀을 벗겨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반응하는 거죠. 주여, 누구니까? 나는 내가... 핍박은 예수니라, 이렇게 반응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같이 좀 봐줄 필요는 있습니다.